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CM아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MC 모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검은사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담당 PD님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아, 혹시 관심을 안가주시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주셨던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된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소리 높여서 이야기해주셨던 홍련의 기술 연출 효과에 대한 답장이 담겨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더더욱 많은 분들께서 청취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모험가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모험가 분들과 게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모영순이 요즘에 정말 게임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우리 생방송 모아시스에서 궁금한 부분에 확확 잘 골라내서 물어봐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럼요.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좀더무언가 어, 님이라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아, 실제로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 진짜 불편하실 수 음. 있겠다 싶은 것들도 있었고요. 네네. 이렇게 성장하는 모영수님의 모습은 공식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바로 그 빌드업인가요? 우연입니다 아, 우연입니다 네. 네. 다가오는 주말 꼭 챙겨야 할 소식 아저 이거 무이시스 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로 투표 이벤트죠 네. 무언가 여러분도 참여하셨겠죠? <웃음> 무언가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검은사막 모바일 뿐만 아니라 뜻깊은 많은 곳에서 행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승리한 진영의 공약이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죠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 이게 좀 헷갈려서 적어왔는데 아 네. 이런 거 정확하게 네. 읽어주셔야죠 칼페온 진영이 승리할 시 경험에서 100개와 광희의 성수 초대형 한개가 주말 양해간 총두차례 지급이 되고요 발렌시아 진영이 승리를 거두면 경험에서 100개와 대사마 카타임 200% 1시간 한개가총두차례 지급이 됩니다. 결과는 영상이 나가는 금요일에 공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떤 쪽이 이겼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강원석 파편 획득 두배 이벤트가 조금 아쉽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이게 이벤트 기간 동안 토벌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강원석 파편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이벤트 직전에 토벌 추천서를 사용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음.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네네. 저 또한 지난주에 그림자 매듭을 정말 많이 구매를 해서 이제 아, 봤어요 다 사용해버려서 <웃음> 네, 그 마음에 부족하게나마 공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모험가 분들의 의견은 수시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벤트 기획하실 때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몬스터 제압 무한도전. 아. 있었잖아요. 아. 아.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처치 수도 좀 부담스럽다. 음. 뭐, 혹은 좀 누적이 됐으면 좋겠다. 등등의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그 고대 유물을 차지하라 이벤트에서는 그 점이 다 적용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었어요. 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즐겨주실 수 있는 이벤트 들이벤트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의니다 이번 네, 주에 이벤트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주 모험가 분들의 이야기 어, 이번주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사실 정말 많이 간추린 내용이긴 해요. 아무래도 영상 분량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모든 이야기들을 한 번씩 언급해 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 오히려 이런 의견들을 모아 모아서 확인하고 전달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못지은 의견이 뭔지 알것 같아요. 이 참여 부담을 덜기 위해서 주 10회로 그 태양의 전장 참여 횟수가 음.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이 부분이 오히려 콘텐츠를 좀 즐기기 어렵고 어, 승리수를 확보하기 좀 어려우시다라는 아... 의견도 있었습니다. 요즘 진짜 게임 열심히 하시네요 <웃음> 아니, 승리가 <웃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어려워요, 어려워요. <웃음> 그래서 그와 동시에 명예훈장 보상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이 됐는데요. 여전히 좀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의견을 보내주신 만큼 꾸준히 다듬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검은사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모험가님들의 의견이고 또 그런 걸 듣기 위해 저희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험가님의 의견 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아, 제가 항상 지난 방송 다시 보기도 하고 댓글도 보거든요 네, 제가 좀 그때 말을 잘 정제해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속상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음... 또 이게 다음 주에 바로 적용되는 업데이트인지 아닌지 좀 표현이 모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 계셨어요 아, 게임 콘텐츠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도 소중하게 확인을 해서 맞습니다 어,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더 친해져서 이 꽁냥꽁냥한 케미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아, 좀더 좀 친하잖아 우리 어, 저만 친하다고 <웃음> 생각하는 거였나요? 아니 제가 이제 카메라나 수학이 너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긴장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웃음> 아니, 긴장 보세요. <웃음> 긴장 보세요. 아, 저그 배달 앱 나오기 전에 짜장면 하나 시키는데도 연습하고 시켰거든요. <웃음> 아,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아, 네. 저희, 케미. 친해요. 케미, 저희 친해요. 케미, 적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케미 적어두겠습니다 케미. 빨리 친화 다음에 친근나이프시 보여주세요. 케미. 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요 아, 아닌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그 정도는 <웃음> 네. 아니에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알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종료되는 이벤트나 삭제될 예정인 아이템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좀 내용이 짧은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네, 다음 주는 조금 많은 편이라 빠짐없이 준비해보겠습니다. <웃음> 아니, 아직 이번 주 녹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음 주 거를 준비하는 아이린 한계가... <웃음> 저희 우리 아이린이 벌써부터 챙기고 있는 다음 컨텐츠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